아 지금 마을 옆에 화성인 쳐들어왔었는데 나 이거 이레이즈 능력 어쩔 건데 <웃음> 갑자기. 저번에 2D쌤이 내 능력 바꿨잖아요 음, 선생님은 그런 걸잘 모르겠구나 책임 회피 니은 <웃음>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긴 하구나 여러분들 <웃음>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응. 눌러주세요 헤헤 <웃음> 오늘 나 목숨 걸고 선생님한테 잘한다, 얘들아 음. 그렇게 선생님이 되었고 아니야, 오늘 나 무조건 선생님한테 잘해가지고 오늘 능력 바꾸는 거 얻어내야 돼, 진짜로 이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할 거예요 어. 내가 훨씬 잘할 거예요 <웃음> 나 완전히 복종할 거예요 <웃음> 나는 완전 지배될거예요지배당할거예요 <웃음> 지배 <당할 거예요? 웃음> 어! 어 화성인! 화성인! 오, 어, 아 미친 얘들아 나 싸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거든 어떻게 좀 해봐 그렇지 라미야 너 능력이 뭐니? 나원포 방금 라미 나원포 <웃음> 물을 그냥 다 끓이고 있는데? 아 뜨거워! 진짜 뜨거운 거 아닐 텐데 너 연기 되게 잘한다 <웃음> 아니 얘네 <내> 물을 끓인다고 선생님 <웃음> VR로 하시나봐요 맞아요 <웃음> <웃음> 아니 VR로 한다고 뜨거운 게 느껴지냐고 말도 안 되는 <웃음> 야 이거 다 불타 오이 뜨거운데? <웃음> <웃음> 야다 불타잖아 야. 선생님도 안 뽑아 아. 아니 어떻게 좀 해봐 <웃음> 어왜 이렇게 아파요 이거 내가 처리할게. 누가 어떻게 좀 해봐. 지붕이 다 홀랑 다 타버렸어. 오. 홀리. 야 이제 두 대야? 두 대야. 여전히 두 대야. 가가가가한편리 고고고고고 한 편이 고고. 아. 얼려, 얼려 얼려 얼려 얼려 얼려 얼려 어, 얼리고. 어 그렇지. 껴버리고. 아 나도 아프다. 이거 얼음길 나도 아프다. 이거 뭐야? 아 뜨거. 하나 컷 하나 컷 오케이 네. 다된거 같은데? y t a 나다된거 같아 하지만 모르겠어. 마을이 사라졌어 t <웃음> 라 <어라>? 우리 마을 t a t a 아니야. t t a t a 됐, 됐, 됐, 됐, 됐, 됐, 됐 됐, 됐, 됐, 됐... 됐, 됐, 됐, 됐, 됐, n g o t Tatangot. t a 선생님 언제 정해? 그럼 정신없는 t 중에 선생님 g o 시작하겠습니다. 아! 우리팀 이겨라! 우리팀 이겨라! 우리팀 어, 이겨라! 우리팀! 오 이런... 재수가 없어라니 선생님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선생님! 아, 간다. 선생님 간다! <웃음> 간다! 일단 오늘 뭐 해야 될지 브리핑 해야 되니까 학생들 여기 빨간 자리에 서 계실래요? 빨간 자리에 서면 네. 빨간 <웃음> 자리 <웃음> 빨간 자리에 한들로더어 도와줄게. 아야 아야 아야, 나 오른쪽에 아 얼음 속에 갇혔어. 얼음 속에 갇혔다고. 어? 정말 죽겠다. 저기 노란 친구야. 예? 눈 깔아 줄래? 그리고 노란친구야 어, 어? 능력 끄는 거좀꺼질래 아, 꺼줄래? <웃음> 아 어어 아, 어. 그, 그래 응 음, 껐어 고마워 어어 아눈 깔아줄래가 그 <웃음> 의미였구나 아 그때, 그때지 그때 그럼 근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 마을에 집정한대 했지 않나? 저기 하나 남았어요 저 집으로 <웃음> 하면 돼요 내가, 내가 그때 내가 제일 좋은 집으로 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집이 다 없어 <웃음> 집이 다 없어졌네 <웃음> 좋은 집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집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것 같은데 어, 그면 <웃음> 집이 있으면 감지덕 없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 추가해야지 빌딩을 먹으라고요? <웃음> 저 빌딩에서 예? 살아요 우리 오케이 형이 아. 선생님이 야금야금 먹어버릴게요 저거 <웃음> 아니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해석하시면 제가 좀 곤란해요 <웃음> 네 일단 섭취하면 성공 이제 <웃음>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들 좋아요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그리고 여기 네. 소 있는데 이 소들 지하에서 기르면 안 돼요? 어? 날아가는 거 어. 너무 부럽고 응? 음, 음. 음? 뭐야 이 소들 지하로 해갖고 우리 키우면 안 돼요? 여러 마리로? 그럼 미션을 걸어야죠 음. 선생님 움직이려면 미션을 해야겠는걸요? 누가 한 명만 걸어주면 안 돼? <웃음> 아니, 손은 좀 우리 맨날 식량 때문에 곤란한데, 그잖아 어. 손은 선생님이 해줄게요, 그러면 어? 그냥 와우. 어? 오. 역시 오 센세 선생님, 소고기 익혀서 먹고 싶어요 여기 지금 제가 땅 파놓고 있어요,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내가 냉동 소고기 만들어야지. 아니 선생님 한 마리 갖고요. <웃음> 선생님 <웃음> 아 알겠습니다. 아 순간 정신 못 차릴 뻔했네. 선생님 여기요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. 근데 문제가 지금... 좀 있어요. 왜요? 건물 안에 사람들이 있던데? 어? 네? 나 가볼래. 캐빈아. 예? 선생님 소호 혼자 이렇게 해요? 지금 제가 미션도 먼저. 아닌데? 아니 제가 먼저 좀 볼게요 집안좀 선생님. 안 되죠. 아니, 왜? 왜? 아니, 왜 야, 왜 학생들 왜? 위험하니까 왜? 선생님이 먼저 봐야지 아, 그런 그럼, 그럼 저 그거 주세요. 바로 그냥 던질다 잠깐만. 아니에요. 뭐 잡아 봐. 잡아 뭐 이상하다. 선생님, 이 친구는 왜 키가 커요? 어? 사춘기가 좀 빨리. 이 뭐야, 어? 뭐야, 뭐야? 안녕. 아, 뭐야, 뭐 뭐지? 왜 크지? <웃음> 음... 아, 뭐. 뭔 소리야? 어? 여기 안에 들어와 봐이 사람 누구야? 어? 카지노 같은 게 있네? 케빈아 네? 아저 선생님이 저, 저, 선생님. 저, 저 아저씨들이 저 때려요! 지금 어?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. 15만 원만 좀 빌려줘 아니 뭔 소리 하시는 어? 거예요? 이게 지금 따야 되거든? 선생님 잃었어 이게 뭐야? 이게 물막 때리는데 우리? 뭐야? 때리는데? 왜 나만 때리지? 나한테 어그로 끌렸나? 죽고 그냥 오! 모토컨 나온다 아 이걸로 하는 슨 같은데, 선생님. 여기 US 달러가 있어. 오케이, 무요선기님 무슨 얘기야? 그냥. 오. 선생님. 슨 얘기야? 기야 무슨 얘기야? 무슨 선생님. 무슨 얘기야? 무슨 얘기야? 무슨 얘기야? 무슨 기야 무슨 얘기야? 무슨 얘기야? 무슨 얘기야? 무슨 얘기야? 무슨 얘기야? 무얘네 근데 무한대로 나오는 얘같은무 근데 어. 얘기얘 있어. 계속 나오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. 없앴어. 어, 얘네 미트파이 주던데. 근데 나 여기서 살고 싶단 말이야. 어머, 위에서 막몰려 와, 깡패들이 다 깡패들. 선생님 지켜주세요. 돈 갚을게요. 돈 갚을게요. 케빈아케빈아 왜? 오박 한 번에 몰래 달러 줄게. 뭔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어, 이봉 뭔가 좀. <웃음> 뭔 소리 하는데? 아니 여기 봉이 딱 어. <웃음> 뭐, 너 무슨 생각해 지금? 야비다. <웃음> 예아 <아니, 웃음> <웃음> 아... 얘들아 여기 올라와 봐. 왜 그러니? 선생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책상 밑에 상자가 있는데요. 음. 여기 하얀 가루가 있어요. <웃음> 아 선생님이 상태라면 를 이건 뭐예요? <웃음> 무엇이에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아, 선생님, 아, 선생님 <웃음> 아, 상태가 아니고 품질을 보는 것 같아요. <웃음>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. 대비나 <웃음> 혹시 이거 먹는 거야? 뭐? <웃음> 어? <웃음> 선생님 진짜 이거 심각해요 이거는. 왜? 왜? 이거 말리는. 말린... <웃음> 보너 여기있다 두루어 두루어 두루 중국어 시키드나 중국어 시키드나 중국어 두루어 두루어 선생님 아무래도 중구가 시킨거 같아요 <웃음> 중국어린이는 뭐하나 어린이니 도대체 저는 중국어린이가 정말 싫어요 선생님 중국어린이 장난이 좀 심한걸로 유명해요 <웃음> 장난이 좀 심한거 아니오 시키드나 시키드나 시키드나 시키드나 시키드나 어? 시키드나 Yes! Okay! Yes! y Yes! Yes! Yes! 들어있 Yes! Yes! Yes! y e 우와 우와 Yes! Yes! Yes! Yes! Yes! Yes! Yes! Yes! Yes! Yes! y 집 s Yes! Yes! Yes! Yes! Yes! Yes! y e 잡아줘, 죽여줘. 여기 또 있어 위에? 이층 또 있나봐. 아 루터가 이름이 아니라 그 건달들 이름이었네. 그 죽는 사람이잖아 루터라고 그러면 음. 아. 아이템 죽는 사람. 그거였다. 아. 더덕 놈들이었네 더덕 놈들. 음. 그래서 복면 쓰고 있는 거구나. 오 캐비노르니, 캐비노르니. 어.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니오? <웃음> 여기도있고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었 이거, 이거, 이아오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트파 이거, 개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개 이거, 선생님은 샐러드만 먹는답니다. 미트파이 좀 주시겠어요? 그러면? 혜빈아, 혹시 근데 소를 어디 놨뒀니? 저집 앞에 놔뒀었는데요. 집 앞에 묶어놓은 거니? 아니죠. 호파 도망가고 없던데? 이거 뭐예? <웃음> 선생님, 혜빈, 너... 중국가 시켰어요? <웃음> 중국란에꼭 만나보고 싶네. 아이고 <웃음>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? 어? 혜빈아 혜빈아! 혜빈아! 이거 시가 한번 펴봐! <웃음> 뭐 자꾸 갑자기 이거 뭔, <웃음> 뭔 소리가 <웃음> 들리는 거지 지금? 아니 진짜로 이거 점퍼 강화 돼! 아니 기다려봐 나집 고칠 거야 어. 복구하자 복구! 그러면 은 일단 여기 내집내방 해도 돼? 안 돼! 안 돼! 분명 방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! 근데 그거 나이 생겼던 거였지? 전 선생님이 줬던 거 같은 그분데 퇴직하셔가지고 <웃음> 어, 게다가 그 미리 선택권 줘서 선택했는데 그거 날라간 거는 그치.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어. 그치.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지. 캐비노리니. <목소리> 예. 소통 좀 해볼까 같이? 시간 좀 남나? 짜고요. <목소리> 저집 고치고 있으면 안 될까요, 선생님? 저 건축을 너무 좋아해. 좋아하게... 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. 예. 좋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예. 시간이 좀 남을까? 네 남아요 아 그래? 그러면은 네. 정문으로 정통맞 주겠니? 야, 아, 네. 야, 야, 야 라미 염빈 추모 외계인 계인외계야 집에다 포탄 쏘잖아 안돼안돼쫄쫄로가딴 데로 가 나가 나가 죽어 이거 묶어 놓을게요 나 밑에서 제대로 잡았어 지금 오케이 오 좋은데? 좀안 남았어. 오케이. 됐다. 오, 소가 다 죽고 저한 마리. 아니 다 응. 뒤에 두 마리 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공격 몸통 박치기. 체크인 예? 몸통 박치기. 정광석화 <웃음> 선생 <웃음> 선생님이잖아요. 아 선생님이 이거 높게 평가할 거예요 나중에. <웃음> 그런 거죠 선생님. 네네. 그러면 얘는 빨리 정석 하나. 응. 집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안되지 안되지 지금 학생들이 굶고있어요 아니 일단 좀 불린 다음에 먹여요 선생님 안돼 요기 뻘컵 안할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근시한적이세요 왜이렇게 미래를 좀 봐요 선생님 음, 이거 다 어차피 소고기로 만들고 다음 선생님이 생각할 일이에요 아니 선생님 어. <웃음> 정말 <웃음> 지금 120초라고 빨리 하나 해봐 120초는 선생님만 고기 안먹으면 되잖아요 선생님만 고기 안 먹으면 되는 일을 어 선생님 아, 눈이 돌아갔어 너무 많지 뭐 뭐? 어? 아, 마. 안돼! 안돼! 중국어 시켰지? 중국 중국아 시키드나? 아! 막지마! 야! 야, 야! 좀 미친 선생님 막아! 미친 눈 돌아간 선생님 막으라고! 근데 더이상 소들이 날 믿지 않아 얘들아 야! 한 마리봐! <웃음> 불행한 일이 하나 있어. 뭔데? 너가 아까 열심히 복구하던 데 있잖아? 응. 딱다 불탔어. <웃음> 그러네, 저기 위에. <웃음> 다 불탔네. <웃음>